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착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국어사전에 착하다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남녀가 생각하는 이 착함이라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착함이라는 단어는 요 우리가 사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배웠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또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서 인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모를 리 없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없기 때문에 딱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착한 것이냐라고 사실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연애를 하면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궁극적인 다툼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길가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의 물건을 사주는 행동이나 길 잃은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행동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보고 목적지까지 함께 들어다 주는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또 이런 행동들이 간혹 호구지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에는 분명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기준점을 요 남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라 이야기지 남자들은 다 이렇고 여자들은 모두 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역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말하는 착한 행동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해 보이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객관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나쁘게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착함을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에 비해 여자가 말하는 착함은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착함을 실행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나쁘게 본다면 무한 착함은 아닐 수 있지만 좋게 본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착함의 수준을 넘어서 좀더 깊은 고찰을 한 후에 실행하는 착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앞에서 말한 착한 행동들을 접목시켜보면 야채를 사주거나 무거운 짐을 목적지까지 들여다 주는 행동들을 보고 남자들은 대체로 착한 게 맞네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그래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착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오늘 채소를 사긴 살 건데 기왕이면 할머니 걸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늘 할 일이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울고 있어서 그 엄마를 찾아다 주는 건 보람된 일인 것 같아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어르신이 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길이라면 내가 그 짐을 들어드리면 분명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상황일 때 내가 굳이 야채를 쓸 일이 없고 야채를 사서 버리게 될 거라면 사지 않을 거예요 또. 내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르신의 짐을 굳이 들어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걸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과가 있었는데 그 일을 취소하면서까지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하루를 그냥 무작정 허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야채가 필요 없어도 사고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포기하고 엄마를 찾아주고요. 내 집과 반대되는 쪽이라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어르신을 모셔다 주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여자들이 약간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착하다와 나쁘다는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경계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면요 아마 두 사람의 대화 자체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 남자가 착해서 내 여자가 착해서 연애를 시작하셨다면 두 사람 모두가 극도로 착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약간 호구 같아 라고 말을 듣게 되더라도 우린 이대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의 연애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착함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면 분명히 충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요더 착한 사람이 될 거고요 누군가 하나는 요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처럼 비치게 되거든요 착한 남자의 행동 때문에 내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걸 이야기하면 내 남자에게 내가 오히려 악한 사람처럼 비칠까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남자들 중에도 내 여자가 너무 착해서 버거운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라고 상대를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착한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연애를 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기준 자체는 두 사람 사이에 꼭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착한 사람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착한 기준을 한번 상대에게 알려준다면 내 상대가 그 착한 마음으로 내 기준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요? 나중에 불거지고 나서 감정 싸움으로 내가 악한 사람 같아 너는 착한 사람이니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기준을 미리 알려주시고 서로 갖고 있다면 더 예쁜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